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재료소멸 딱히 없이 고점 추세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태 그랬듯 계속 추세이탈전까지 보유자분들은 홀딩 해주시면 되고요. 1봉, 11선 단한 번도 이탈 없이 쭉쭉 추세가 나왔죠. 다음 코스모 화학,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5일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세 유지중인거고요 보유자는 올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제추천 기준으로 260% 이상 상승이 나와졌고요 한주라이트 메탈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무릎자리에서 박스 돌파 확인하고 추천드렸습니다 4일만에 24% 급등으로 수익이 나아졌고요 이후에 박스를 보여주죠 이 박스 내에서 20% 수익이지만 더 간다.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고 돌파 해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 줬네요 미래 반도체 얘도 신규 상장주 추천주고 동일한 패턴이죠.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오는 자리 추세 전환 자리에서 무릎 자리에서 추천하고 박스 돌파하고 추세가 이어졌던 어늘 추천드리는 이타점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린거고 어깨, 머리까지 올라간 정석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 두 종목 다 올라갔다가 빠지고 끊고 올리죠.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어깨, 머리 미래반도체도 올라갔다가 어, 무릎자리에서 추천 여기 무릎, 어깨, 머리 올라간거고요 다음 루닛, 얘도 10월부터 추천 계속 드렸고요 올라갔다 빠지고 추세를 돌리는 무릎 자리에서부터 어깨 머리까지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얘도 일선 지키면서 현재 고점 유지 중이니까 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이 가능하고 4월 14일에 일정주죠 AACR 일정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암연구학회 일정을 앞두고 계속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클론도 AACR 일정으로 2월, 3월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조금 무너지고 있죠. 일정 전에 선반영 상승을 보여주고 이 일정이 다가오면 그때는 이미 고점을 형성한 뒤에 하락하는 제로소멸 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생각하고 선반형 제로 소멸 하락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무릎에서 추천하고 어깨 머리까지 가는 패턴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소카 같은 경우는 무릎에서 추천드리고 어깨 정도까지 갔다가 머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깨에서 무너졌죠. 이렇게 머리까지 못 가고 어깨에서 무너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마냥 머리까지 홀딩 하시면 안 돼요 흐름을 쭉 지켜보면서 지지를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손실 전환 당하지 않도록 다음 에코 플라스틱 월봉이고요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올라왔다가 빠지죠 이것도 추세를 돌리는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한번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현재까지 3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역별 끊는 구간이 한번 있었고 이때는 45% 오늘은 전고 돌파 나오는 타점에서 추천드리고 20% 수익이 나왔고요. 최근까지도 급등한 후에 딱히 꺾이는 흐름이 없이 옆으로 가다가 살짝또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고 돌파하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경량화 한주라이트 메탈이랑 같은 섹터 다음 보로노이 보로노이랑 에코플라스틱을 제가 오늘 시초에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로노이는 7월에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7월에 시판승인 결정 일정이 있다 또 3조 글로벌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이 올해 빛을 본다. 이러면 올해 하반기에 임상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 하반기에도 일정이 있었고, 자, 상승 시에는 47,500원까지 갈수 있다. 두 번째 정고점 가격이죠. 자, 여기 박스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47,500원. 두 번째 정고점. 43,000원은 첫 번째 정고점이고요. 그리고 결국, 박스 돌파하고 47,500원, 두번째 정고점 도달했고 세번째 정고점은 5만원, 그리고 역대 신고가 가격이 52,600원 이 두개 저항 대또 남아있는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 G2 파워, 역시 주요하게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다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도 큰 역별 끊는 자리에서 추천하고 급등 지금까지도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오늘 고점 경신 살짝 해줬습니다 다음 구형테크 월봉 역별 끊고 올라온 타점 여기서 추천 45% 올라갔고 이번에도 내려오다가 끊고 올라온 자리에서 추천하고 하루만에 14% 자 이틀 연속 계속 윗골이지만 반복매매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박스 돌파 나왔고 바로 가면 노랑으로 시었다 가면 초록으로 항상 노랑은 보너스로 생각하시고 초록을 기본 대응하시면 됩니다. 1차 매수하고 하락하고 반등 나올 때 2차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서 비중 세게 들어갔다가 하락 나오면 정신노찰이죠. 하지만 1차 매수만 하고 하락하면 편안하게 2차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멘탈 지키면서 홀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루만에 14% 급등 나왔고 윗꼬리 마감이지만 계속 반복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지하이노베이션 전고돌파 타점에서 두번 추천드렸고요 두번 꼬리는 무시합니다 요런 어, 꼬리들은 무시하고요 캔들 몸통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어,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추천을 드립니다 요때 기준으로 40% 요때 기준으로 20% 상승 나왔고요 다음 EV 첨단 소재, 갭매우기로 어, 추천드렸고 박스 돌파 후에 최대 370%까지 미친 상승이 나와줬네요. EV 첨단 소재, 분할 매도 하면서 150%, 227%, 뭐 밑에도 더 쪼개면서 대응을 하셨겠죠. 어, 최대한 이런 식으로 어, 추세를 끌고 가는, 얘는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운 좋게, 어, 홀딩하기가 좀수월했고요 470만원 그리고 엔젯도 최대 60% 340만원 회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최근에 400% 어, 2억짜리 수익인증 해주셨고요